안녕하세요 모험가님 어깨위의 요정 m c 레이아입니다 모험가님 전국적으로 분홍빛 물결이 한창인데요 검은사항 모바일 안에서도 이 벚꽃 나무가 곳곳에서 저희를 반갑게 맞이해주고 있죠 덕분에 검은사항 모바일 접속을 할 때마다 그렇게 기분이 좋고 설레더라고요 그렇다면 오늘 어떤 이벤트 소식이 또 우리 모험가님들의 마음을 설레게 할지 한번 안내해드릴게요 첫 번째 이벤트는요 검은기운의 습격 이벤트입니다 이벤트 진행 기간은 4월 6일 수요일, 4월 8일 금요일, 4월 9일 토요일, 마지막으로 4월 11일 월요일로 총 4일간 진행이 되며 이벤트 시간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1시 30분까지 모두 동일합니다. 자 이벤트 참여 방법 안내 드릴게요. 이벤트 진행 시간이 되면 우편함으로 발급되는 습격단 토벌 추천서 챙겨주시고요. 이때 활성화된 이벤트 아이콘을 터치하면 바로 이벤트에 참여하시게 됩니다. 자 연속적으로 등장하는 우두머리를 모두 제압하면 준비된 완료 보상을 얻을 수 있으며 보상 수령 시 습격단 토벌 추천서가 차감됩니다 자이 완료 보상 과연 무엇이냐 바로 어둠의 모험 상자인데요 보시면 해당 상자에서 차원의 조각 100개 빛의 성수 300개를 모두 얻게 됩니다 나흘 동안 진행되는 이번 검은 기운의 습격 이벤트 모두 참여해주세요 네, 두 번째 이벤트는요 아이린의 부탁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4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4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우리 영재관리인 아이린이 모험관들께 부탁이 있다며 찾아왔는데요. 이벤트 메일 임무로는 최강 5회, 영지민 체집 완료 10회, 그리고 행동령 100으로 총세가지가 있으며 각 임무를 완료하실 때마다 연금석 성장 지원 상자 한개씩 지급이 되고요. 또이메일 임무 완료 달성 횟수에 따른 보상도 준비가 되어 있는데요. 매일 임무 완료 6회 영지관리인 아이린계약서 7일 한개1 5회 고대석판 1만개, 1 8회 고대석판 2만개 2 1회 고대석판 3만개 획득할 수 있습니다 매일 임무는 매일 00시에서 새벽 1시 사이에 초기화된다는 점 기억을 해주시고요 임무 달성 보상은 이벤트 기간 동안 1회만 획득 가능합니다 세 번째 이벤트 복불복 행운의 망치 이벤트입니다 기간은 4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4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모험가님들 이 행운의 망치 이벤트 익숙하시죠? 하루 한번 망치 획득 버튼을 눌러 행운의 망치 3개를 획득할 수 있는데요. 이 행운의 망치로 원하시는 보상이 있는 줄을 골라 최대한 맞춰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미 저 이미지만 봐도 너무 좋은 보상들이 가득한데요. 그래도 우리 어떤 보상들을 기대해볼 수 있는지 한번 소개를 해드리면요. 신화 태고 엘리언 룬 상자, 고대 미감정 문양 각인서, 심연 유물 상자, 정령의 튤립이 있고요. 또칸 쿠툼 레이드 입장권 선택 상자와 카프라스의 결정, 혼돈의 핵, 그리고 행운의 망치 등 아주 많고 또 다양한 보상들을 획득할 수 있습니다. 블록판 보상 종류와 위치, 최고 보상은 갱신시받아 무작위로 변경이 된다는 점 참고해주세요. 네 번째 이벤트입니다. 특수지령 성수업 이벤트. 기간은 4월 1주차 업데이트 점검 후부터 4월 19일 화요일 오전 9시 전까지입니다. 이번 이벤트 기간 동안 특수지령에서 얻을 수 있는 광해의 성수 등급이 각각 한 단계씩 높아집니다. 아, 이를테면 말이죠. 광해의 성수 소형은 중형으로 중형은 대형으로 대형은 초대형으로 또 초대형은 광해성수 묶음으로 말인데요 아, 그렇다면 광해성수 묶음은 어떻게 단계가 높아지냐고요? 광해성수 묶음에 광해성수 초대형을 추가로 지급을 해드립니다 단 일주일간 진행되는 이 이벤트 꼭 참여해주세요 네 이렇게 해서 4월 1주차 이벤트 업데이트 소식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오늘의 제가 전해드린 이벤트 소식도 모험가님들의 마음을 또 설레게 또 그리고 즐겁게 해드렸길 바라며 저는 또 다음 주 새로운 이벤트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만나요. 안녕.